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겜에서 대작 게임까지 가리지 않고 플레이하는 노비TV의 노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3월 13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사무라이 쇼다운 M입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이 끝나면 4개의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직업의 전투 컨셉을 좀더 쉽게 알수 있도록 친절하게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4개의 직업 모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액션성을 강조했다고 하니 먼거리 직업보다는 근거리 직업이 체감하기 쉬울 것 같아 여성 닌자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선택한 건 아닙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게임의 첫 느낌은 캐릭터와 잘 어울리는 깔끔한 배경이 원작의 느낌을 잘 살려주는 느낌이었고 이 정도 수준의 게임성만 괜찮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 조작도 유저를 배려해서 세가지 모드를 지원했는데 직업 선택 화면의 동영상이나 다양한 모드 지원이나 이것저것 꼼꼼하게 잘 챙겨서 게임을 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게임 진행 방식은 다른 MMORPG와 동일하게 메인 퀘스트를 따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버그인지 블루스택으로 게임을 진행해서 지원을 못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퀘스트 지문을 클릭하면 해당 NPC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퀘스트 메뉴로 따로 들어가 이동 버튼을 직접 클릭해야 해당 n p c 로 이동하는 부분이 엄청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전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동 전투를 지원하며 전투의 기본 진행 방식은 던파처럼 별도의 스테이지를 만들어 따로 전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입장할 스테이지와 난이도를 선택하고 입장 버튼을 터치하면 전투가 시작됩니다. 닌자 캐릭터의 사정거리가 너무 짧아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제자리에 서서 아무 보정 없이 평타만 사용하는 부분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슷한 장르의 블레이드를 생각해보면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조작을 보완하고 액션감을 강조하기 위해 적에게 일정거리까지 이동한 뒤 평타를 사용해 조작감은 물론 액션감을 살렸었는데 이 게임은 그런게 없다 보니 평타 픽사리가 자주 났습니다 그리고 16레벨이 되면 두 개의 상위 직업 중 하나의 직업을 선택해 전직을 할수 있었는데 단순히 외형만 달라지는 게 아닌 스킬의 전체 구성이 바뀌는 형태라 이때부터 성장에 대한 재미를 더욱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킬의 수량도 일반적인 MMORPG보다 많고 스킬을 성장시키면 상위의 새로운 스킬이 해금되고 그 스킬로 인해 기존 스킬의 모션 및 효과가 크게 변경되는 방식이라 스킬 트리를 고민하고 배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랐던 부분은 스킬 초기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MMORPG들을 생각해보면 스킬 초기화는 과금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쿨하게 재화 소모 없이 자유롭게 스킬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스킬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제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스킬을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쓰기가 어려웠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화려한 콤보를 넣는 캐릭터보다 한방한방이 센 캐릭터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스킬들의 범위가 넓었고 제가 말한 부분들은 세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PVP 컨텐츠에서나 문제가 될 부분이라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격투 게임 정도로 공방이 가능한 전투는 아니었지만 지상 및공중풍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일반 액션 RPG보다는 많이 발생하고 스킬을 사용하면 그 다음 풍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스킬 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나름 액션감 있는 전투가 지속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대전 보트 게임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작의 캐릭터들을 직접 육성할 수 있는 무사 시스템이 있었는데 하오마루 같은 캐릭터들과 함께 전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NPC로 참여한다는 부분에서 약간 아쉽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원작의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어서 나름 설레였습니다. 컨텐츠는 아직 레벨이 높지 않다보니 많은 컨텐츠를 즐겨볼 수는 없었지만 크게 새로운 컨텐츠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존 MMORPG에서 볼수 있었던 아레나와 보스전이 있었으며 보상을 세분화해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과금 요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효율이 좋은 패키지들은 보이지 않고 무사를 뽑을 수 있는 아이템과 능력치가 붙은 의상과 칭호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의상과 칭호들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능력치가 많이 붙어있고 총 6부위까지 장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후반에는 큰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무기와 방어구 뽑기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를 정리해보면 대전격투 게임 정도의 액션감은 느껴지지 않지만 전투에 포커스를 두고 제작한 MMORPG로 전직과 스킬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과금 유도도 심하지 않고 나름 완성도가 높다는 부분에서 원작을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유저라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